그냥 이논 온다라 도비야 온다라 도비야 온오라 도비야 온라도비아 지심정래, 진도, 기웅에 황해상, 상의, 육세, 직추. 지심정래, 진복기웅예, 험해상중예, 발부사와 황유, 상하게 당처 일체의 굴법선신그 흥기둥류 유은 신중잡이 해강노량 수차 실공발보리 시작 불사도구